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1부는 컷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2부 아이롱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띄워놓을 테니 언제든 시간 나실 때한 번씩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롱펌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롱펌이 뭔가요? 아이롱펌은 열펌의 일종이고요 아이롱이란 기계로 파마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이롱펌 안에도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아이롱펌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모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즉 파마를 잘 나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파마약을 바르는 겁니다 미용사들끼리는 연화를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롱 기계로 파마의 컬을 만들어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이롱 펌은 세심하고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경험이 많은 미용사분들에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고객님께서도 아이롱 펌을 했는데 컬이 나오질 않아서 다시 일반 펌으로 시술하신 고객님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게 되면 컬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두피가 시간이 지나서 많이 빠지고 간지러웠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화제 대부분이 조금 묽은 타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두피로 흘러내려가서 두피가 많이 간지럽고 따가우실 거예요 그때는 참으시면 안 되고 미용사 분께 얘기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용사분들도 정말 꼼꼼하게 좀 발라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객님들께서도 뭔가 자극이 있다면 미용사분께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씩 소수의 미용사분들께서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이런 말을 혹시라도 들으셨다면 그냥 헹궈달라고 말하시고 진행을 멈추시는게 더 낫답니다 그리고 그냥 더 좋은 미용사분을 다시 찾는게 더 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약을 바르는 걸 보시면 모발 결대로 바르는게 아니고 모발을 다 뒤로 보내거나 반대쪽으로 넘기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르면 두피에 최대한 가깝게 바르면서 약이 두피에 흘러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약이 좀 묽다 싶으면 파우더를 조금 믹스해서 조금 농도를 진하게 만드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단 조금 응용해서 나에게 맞는 기술로 맞춰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피곤하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바르고 방치하는 게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주기 때문에 대충 바르고 컬이 덜 나오는 것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바르고 좋은 기술을 쓰므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게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바를 때 살짝 보였던 하얀색 가루의 정체, 뭔지 궁금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롱펌을 먼저 하고 다운펌 약을 나중에 바르기 위해서 파우더 가루를 한쪽 편에 제가 뿌려놨었던 거예요 약을 먼저 쓰다 보면 약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운펌을 만들 수 있는 약재의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믹스하는 중입니다 다운펌약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 상단 위에 띄워 드릴 테니 한번 시간 나실 때 구경해 보세요 저는 열 처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자연 방치로 20분 이상 지켜보는 편입니다. 20분이 지났고 아이롱펌 테스트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몇 가닥 정도를 손끝으로 잡아서 살짝 눌러주시면 기억자로 꺾여있는 부분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도록 계속 그기억자 모양이 유지되어 있으면 그때 헹군답니다. 다른 부분도 연화가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한번 더 봐줍니다. 변화가 아주 잘 진행된 상태이고요. 헹구고 오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두상의 모양을 먼저 파악을 하고 두상의 각도가 낮은 부분부터 볼륨을 넣어줄 겁니다. 아이롱 펌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은 없고요. 내가 기존에 하던 일반 펌 기준과 동일하게 아이롱 기계로 말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두상을 파악할 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두상의 볼륨이 낮게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사선 라인으로 내려가면서 볼륨을 만들어줄 겁니다. 아이롱 펌은 항상 수분과 열이 만나면서 컬이 만들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분 조절이 정말 필요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발에 물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아이롱펌 기술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롱펌 하는 방법은 미용사들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나에게 제일 적합한 기술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두상의 각도와 모류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미용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아이롱펌 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아이롱펌 과정은 끝이 났고요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이롱펌으로 포마드 스타일 디자인 잡아드렸고요. 2부 아이롱펌 영상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